유튜브 친구들 반갑습니다. 레니어입니다. 오랜만에 메타인이라는 남자로 돌아왔는데요. 뭐 일단은 거두절미하고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최고의 사기댁이라고 할수 있는 독도적입니다. 이 독도적이 지금 현재 메타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이자 다들 제발 좀 빨리 너프하라고 하는 덱이죠 지금 이 독도적은 약간 좀 클래식한 독도적이에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기만 들어있는 버전이죠 이 독도적이 기초가 되는 버전이라고 할수 있어요 여전히 수요가 있는 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최신 독도적은 뭐냐 바로 자갈발 노를 넣은 훔치기 향을 섞은 독도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갈발 노를 추가함으로써 위니 흑마가 화염 인프를 배치하듯이 초반부터 데미지를 하순으로 밀어넣을 수 있다는 라 장점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점이 두드러지고요 그리고 요즘 독도적이 아니면 훔치기 도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도적 초상화를 보면 아 저거 독도적이구나 라고 바로 알아요 그래서 무기 파괴를 멀리건에 들고 간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대처를 하는데 아예 독도적이 훔치기 가면의 지휘관을 넣어버림으로써 상대방이 그런 플레이를 하는거를 좀 어느정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조차도 장점입니다 지금 이게 현재 약간 좀 완성형 버전의 독도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 완성형 버전의 독도적과 그렇지 않은 독도적의 차이점은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가면의 지휘관과 노를 넣기 위해서 어 카드를 좀 제외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독도적이 훨씬 더 카드 자리가 널널해요 카드 자리가 널널한 만큼 녹부식 독사 같은 이런 테크 카드를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어 요즘 워낙 독도적 미러전이 맞기 때문에 독도적에서도 녹부식 독사를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보통 이제 갈취를 빼고 녹부식 독사를 넣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또 눈치 빠르신 분들은 눈치 채셨겠지만은 놀 버전은 갈취를 두 장, 맘가를 한장 넣는데 었 일반 버전은 맘가를 두 장, 갈취를 한장 넣죠. 마음가짐과 갈취의 밸류를 이제 따질 때놀 버전이 좀더 드로우를 많이 하고 초반에 노래 코스트를 빨리 감소시켜 놓는 게 좋기 때문에 갈취의 교환성 밸류가 더 좋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취 한장 정도는 좀 마음껏 뺄수 있다. 놀 버전도 물론 자리가 빡빡하지만 어느 정도는 좀 여유 있게 활용 가능. 자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미러전을 많이 하는 랭크 때라면 녹부식 독사 한장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두번째 1티어 덱은 첩보도적입니다 요런 형태의 덱리스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어 지금 저는 26장의 카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26장의 카드는 약간 베이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장 정도를 좀 유동적으로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훔치기 도적 같은 경우는 약간 초반에 데미지를 밀어넣고 마지막에 데미지를 억지로 좀 밀어넣는 그런 형태의 미드레인지 덱 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면의 지휘관과 같이 시너지를 낼수 있는 훔치기 카드들 이종요원이나 자갈발 롤 같은 카드들이 이제 주축이 돼서 템포를 잡는 그런 형태의 덱입니다 그리고 후반 피니시 데미지 같은 경우는 스마이트 씨라든지 아기가 담긴 찌레기 같은 카드들이 있기 때문에 초반에 템포를 잡고 밀어치고 그 다음에 후반에 에드윈 스마이트 씨 아기가 담긴 찌레기 같은 카드로 피니시를 넣는 그런 전형적인 미드레인지 템포형 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머지 4장 같은 경우는 메타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넣으실 수 있는데 한 장에서 두장 정도의 맘가를 넣을 수가 있어요. 맘가를 넣음으로써 좀더 깜짝 데미지를 넣는다든지 아니면 초반에 맘가 사기를 한다든지 맘가 정찰을 통해서 고코스트 중매 하수인을 일찍 꺼내놓는다든지 그런 폭발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기 때문에 맘가도 좋은 선택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갈취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SI7 갈취를 넣음으로써 교환성 카드가 되게 더 들어가기 때문에 자갈발 노를 도와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갈취 자체도 나쁜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갈취도 한 장에서 두장 정도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녹부식 독사 아까부터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지만 독도적이 레더 상위권에 워낙 많기 때문에 그거를 카운터치기 위해서 녹부식 독사를 한장 정도 넣는 것이 굉장히 좋은 카드 선택이 될수 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추천드릴 수 있는 카드 선택은 잔다이스 바로브입니다 잔다이스 바로브를 넣음으로써 중반 약간 미드레인지 덱으로서의 정체성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할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현재의 첫 보도적은 그림자 발기를두장 쓰기 때문에 잔다이스 바로브의 폭발력이 좀 있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잔다이스 바로보드 굉장히 괜찮다 모자키 법사 같은 덱들을 좀 많이 만난다 싶으면 교섭 같은 카드도 나쁘지 않은 선택입니다 교섭을 이제 한 장에서 두장 정도 넣는 테크도 충분히 유행을 했었고 지금 원턴 킬 덱이 많이 사라지면서 좀 사그러들었지만 어 충분히 원턴 킬 덱이 많은 메타에서는 교섭을 썼었기 때문에 내 지금 현재 레더에서 얼마나 다양한 덱을 만나냐 어떤 덱을 만나냐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선택하시는게 좋아요 교섭뿐만 아니라 또 생각을 해볼 만한 게또은폐 장막도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은폐 장막을 통해서 좀더 드로를 우 보충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덱을 어떻게 짜서 하냐면 맘가 두장 갈취 한장 어, 테크 카드의 황제죠 워낙 독도적이 많기 때문에 녹부식 독사 한장 정도 저는 이렇게 돌리는 게좀더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장 정도 좀 바꾸자면 뭐 맘가 내지는 갈취를 빼서 잔다이스 바로브를 한장 넣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 6만화에 잔다이스 바로브를 낸다고 해서 게임을 끝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독도적 상대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모든 거를 독도적과 첩보도적 미러전을 생각해서 이 정도의 카드 선택이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2티어입니다 2티어덱부터는 좀 빠르게 빠르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꼽은 2티어덱 첫 번째 덱은 드루이드 덱입니다 현재 굉장히 핫한 덱이죠 이샤라즈를 쓰는 버전으로 가져왔고요 램프 드루이드의 최고 장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모든 1티어덱들과 승률상 비벼볼 만하다는 겁니다 이샤라즈와 괴력의 사나이를 통해서 약간 타락 카드 시너지를 사용하는 버전이 그리고 괴력의 사나이랑 이샤라즈 달빛깃뜬 부적까지 한장 빼면서 그 자리에 다른 카드들 예를 들어서 이제 난사하는 비전술사라든지 이런 정리기를 넣거나 말리고스 같은 드로우 카드를 넣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샤라즈랑 괴력의 사나이를 넣은 버전이 훨씬 더 폭발력이 있는 것 같았어요 독도적 같은 경우도 이제 세나리온 수호물 쓰면서 괴력괴력 괴력,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번에 필드 역전이 일어나는 것들이 좀더 폭발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이 덱리스트를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다음 다음 2티어 덱은 모자키 법사입니다 지금 현재 메타에 생존한 거의 유일한 원턴 킬 덱이라고 할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턴 킬 덱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꾸준한 수요가 있는 덱이에요 모자키 법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상성을 많이 타거든요 지금 현재 1티어라고 할수 있는 독도적한테도 휭!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모자키 법사를 사실 랭크를 올릴 때 쓰기에는 그렇게 좋은 덱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유일한 원턴킬 덱이라는 매력 때문에 여전히 플레이하는 유저들이 많은 덱입니다 모자키 법사 같은 경우는 또 여러가지 시도가 가능해요 마찬가지로 뭐진눈겜이라든지 첫번째 불꽃 같은 카드는 초반 정리기인데 독도적을 상대할 때 초반 정리기가 좋은 카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진눈겜이나 첫번째 불꽃을 빼고 얼보를 넣어서 독도적이나 아니면 첩보도적을 카운터치려고 하는 그런 덱리스트도 현재 사용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같은 경우는 하스스톤에서 내가 이걸로 1위를 찍겠다라는게 아니라면 저는 모든 덱을 고려하는 것보다 포기할건 포기하고 이길건 이기는걸 더 선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얼보 버전보다 좀더 정석 버전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내가 너무 도적에 시달린다 혹은 내 랭크 때에는 사냥꾼이 많다 싶으면 얼음보호막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제가 꼽아드리는 세번째 2티어덱은 어그로 명칭이 양꾼입니다. 자, 이 어그로 명친 양꾼은 도대체 왜 아직도 하냐? 이거 너무 낡은 거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 원래 첩보도적한테 굉장히 약했거든요 저번주까지만 해도 첩보도적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어그로 명치양꾼을 하는 이유가 전혀 없었지만 지금 현재 첩보도적 반, 독도적 반 약간 반반치킨이 되어버린 현재에는 이 어그로 양꾼이 충분히 의미를 가진다는 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같이 부활 다시 쓸수 있는 덱이 되었다는 거죠 이양꾼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카드 선택이 가능한데 저 같은 경우는 비전 변형물이냐 교단수련사를 쓰는 버전도 물론 좋지만 그냥 심플 리즈 베스트 이런 덱이 가장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덱 그대로 씁니다 교단수련사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목조르기 도적이 있을 때는 정말 강력한 테크카드로서의 모습을 보였는데 최근에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특히 첩보도적 같은 경우는 주문이 아니라 하수인인 놀이 중심이기 때문에 교단수련사로 카운터 칠수 있는 범위가 넓지 않다라는 것이 이제 기용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고요 그리고 비전 변형물이 물론 좋은 카드이긴 합니다만 비전 변형물보다는 깊은 모습에 트 트로그가 훨씬 더 상대방의 플레이를 방해한다는 측면에서 더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깊은 모세 트로그가 훨씬 더 대세 카드입니다 물론 깊은 못세 트로그와 비전 변형물을 둘다 넣는 버전도 존재해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초승달공과 관통사격과 같은 밸류가 좀 떨어지는 카드들을 한 장씩 뺀 후에 그 자리에 비전 변형물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비전 변형물을 넣는 덱도 독도적 상대로는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수 있어요 다음 이티어 덱은 거흑입니다. 거인 능마 요즘에 또 은근히 보이죠. 거인 능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메타에서 가지는 가장 큰 의미가 뭐냐면 첩보도적을 잘 잡는다는 겁니다. 독보적인 상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메타에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 두 가지 큰 갈래가 있어요. 영혼 분세를 넣는 버전과 넣지 않는 버전이 있는데 영혼 분세를 최근에 뺐던 이유가 원턴 킬 덱들이 워낙 많아서 영혼 분세를 쓸 일이 없어서거든요. 목조르기 도적이 한창 1티어였을 때. 하지만 목 조로기 도적이 없어지면서 다시 필드를 까는 첩보도적이 1티어가 되면서 영혼분쇄가 필요해졌기 때문에 무타누스나 불레제단 같은 카드를 빼고 영혼분쇄를 두장 넣는 현재의 버전이 좀더 지금 메타에 맞는 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아 나는 첩보도적 안만나서 영혼분쇄 두장 빼고 두번째 불레제단이랑 무타누스 넣고 돌리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럴바에 딴 덱을 돌리는게 나아요 내가 레더에 첩보도적이랑 전사를 많이 만난다 싶을 때 돌리는걸 추천드리는 덱입니다 그 덱들을 레더에서 많이 만나지 않는다면 다른 덱을 돌리는걸 추천드려요 거흑의 교단 수련사는 좀 그렇지 않냐라는 질문이 있는데 거흑의 교단 수련사는 다른 덱들과 약간 좀 결이 다른게 시체 되살리기 때문에 여러번 재활용이 가능해서 충분히 좋은 미드레인지 하수인으로서 가치 가있어요 이 자리를 물론 교단수련사를두장 제외하고 테크카드로 채울 수 있는데 녹부식 독사를 쓰기에는 거욱이 녹부식 독사를 쓴다고 해서 독도적을 잘 잡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교단수련사가 좋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 이 티어덱은 원턴킬술사입니다 이전 패치에서는 빙결술사가 좀 대세였는데 빙결술사의 장점을 좀 흡수하면서 원턴킬술사로 지금 주술사는 좀 완성이 된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원턴킬술사 같은 경우도 눈사태 수호자 같은 카드에 너프가 있어요 여전히 티어권을 유지중이고요 원턴킬술사의 가장 큰 장점은 아까 램프드로와 마찬가지로 적당히 1티어덱들이랑 비벼봄직한 느낌이라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내가 덱상성으로 레더를 올리겠다가 아니라 내덱숙련도로 레더를 올리겠다라고 하는 플레이어들에게 안성맞춤인 덱이라고 할수있겠고요 원턴킬 주술사같은 경우도 여러가지 카드 선택이 가능합니다 지금 저같은 경우는 3 0장 완성으로 완제덱을 뽑아왔지만 방어구상인이나 경매망치, 녹부식독사 이런 카드들을 빼고 이 자리에 난사하는 비전술사 같은 정리기를 넣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단 수련사 같은 카드도 넣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아까부터 누누이 말씀드리자시피 교단 수련사는 재활용을 할수 있는 거인능마 같은 덱이 아니면 약간 좀 꺼려지는 게 사실이고 지금 현재 메타에서는 그리고 난사하는 비전술사는 지금 현재 메타가 독도적 반, 첩보도적 반이 되면서 약간 필드를 안 쌓는 1티어덱도 있다 보니 난사하는 비전술사 고정으로 넣기에는 약간은 아쉬운 모습이 있지 않나 싶어요 저같은 경우는 방어고상인가 경매망치 녹부식 독사를 사용하는 덱으로 덱을 30장 준비해왔습니다 여기서 나는 그래도 난사하는 비전술사를 넣고 싶다 내랭대에서는 전사 혹은 첩보도적을 많이 만난다 싶은 분들은 서커스 치료사나 풍덩관 자갈발 동굴 같은 카드 중에 한 장을 빼고 난사하는 비전술사를 넣으시면 좋으실거예요 다음 다뤄볼 덱은 야수드루이드입니다 이름만 야수드루이드지 토큰드루이드 라고 생각하시는게 좀더 편해요 초반에 암영 부엉이와 눈호랑이무리엄이를 코스트를 줄여줄 수 있는 주문들 그리고 야수들을 조금 조금씩 깔아주면서 무리엄이와 암영 부엉이의 코스트를 충분히 줄인 다음에 엘룬의 예언자와 함께 필드를 한 번에 깔아버리는 것이 이 덱의 주요 승리 플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까지 사용했던 가시멧돼지 드루이드와는 약 약간은 결이 다른 토큰드루이드거든요 약간 플레이하는 데 있어서 요령이 좀 필요합니다 적응기간이 좀 필요하고요 여러가지 발전된 형태들이 있는데 야힘과 길잡이를 넣은 버전도 지금 현재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야힘 길잡이 버전은 별로 맛이 없는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현재 이 30장이 완벽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좀한장 정도 바꿔볼 수 있는 여지라고 한다면 농부 대신 다람쥐를 넣는 버전도 충분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중간중간 다람쥐가 나오면서 여러가지 코스트 관리에 있어서 변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농부 대신 다람쥐를 넣는 버전도 꽤 괜찮은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하면 될것 같고요 다음은 마지막 2티어 덱입니다 성석이사입니다 이거 도대체 왜 아직도 하냐 메타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성석이사의 역할은 뭐냐면 램프드루 원턴킬술사를 설명했던 것처럼 모든 덱 상대로 오대오를할수 있는 엄대 엄을 끌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성석이사에 대한 숙련도의 자신이 있다면 충분히 성서기사를 계속해서 돌릴 수 있는 그런 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성서기사도 여러가지 버전이 많습니다만 트로그가 그냥 복사되던 시절에는 기품 모세 트로그의 고기한 탈 것이나 지혜 성서를 발라주는게 굉장히 좋은 승리 플랜이었지만 지금은 기품 모세 트로그가 너프가 됨으로써 사냥꾼처럼 기품 모세 트로그를 상대방의 플랜을 방해하는 쪽으로 쓰는게 아닌 이상 별로 좋은 카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자리를 녹부식 독사나 무타누스와 같은 현재 메타에 도움이 되는 테크 카드를 넣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타누스가 독도적 같은 덱 상대로는 굉장히 느린 카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정의로운 수호자로 대체하는 선수들도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의로운 수호자, 녹부식 독사, 무타누스 이런 덱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많이 만나는 덱 타입에 따라서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아 나는 전사, 첩보도적을 많이 만나는 것 같아 그러면 정의로운 수호자 같은 초반 카드를 많이 넣으시고요 나는 독도적을 많이 만나던데? 그러면 녹부식 독사를 나는 모자키 법사가 들은 덱들을 많이 만난다. 그런 무타누스를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의 판단력이 중요합니다. 이런 한두 장의 카드 선택은. 이제부터는 3티어 라인인데 지금 그렇게 되게 많지 않아요. 지금 나름 도적을 빼면 황벨이거든요. 말이 웃길 수 있는데 도적이 너무 압도적인 사기라서 그렇지 도적만 날리면 지금 현재 메타가 황벨이기 때문에 3티어 덱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3티어 덱은 딱 3개만 뽑아왔어요. 첫번째 제가 뽑은 3티어 덱은 퀘스트술사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퀘스트술사가 되게 많이 보였는데 독도적이라는 카운터 덱이 떠오르면서 지금은 좀 많이 줄어든 모습이에요. 하지만 퀘술사도 퀘술사만의 고유 장점이 있어요 성서기사나 램프드루이드처럼 필드를 까는 필드형 미드레인지 상대로 독보적인 승률을 자랑하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메타에서 한자리 할 장점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번째 3티어덱은 지옥 악사입니다 지옥 악사도 한달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핫한 덱이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메타덱들에 전체적으로 취약합니다 뭐 램프 드루이드, 뭐 독도적, 첩보도적 할거 없이 전체적으로 취약하거든요 그럼 지옥 악사의 의미는 뭐냐 지옥각사는 요즘 다시 핫하게 떠오르는 명치사냥꾼을 꽤잘 잡습니다 그리고 첩보도적이랑 불리하긴 하지만 어느정도 카드 선택에 따라서 첩보도적이랑 비빌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필드형 덱들 상대로 좀 면역력이 있는 덱이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서 3티어로 꼽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꼽은 3티어덱은 쾌사제입니다 지금 현대 사제의 유일한 티어덱이라고 할수 있는 이 쾌사제는 지금 현재 하스도턴에 남아있는 유일한 컨트롤 덱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 덱도 승리할 때 컨트롤 방식으로 승리하는 방식도 있지만 퀘스트를 통해서 원턴 킬을 하기도 합니다만 원턴 킬 덱으로 분류할 수는 없어요 컨트롤 덱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사제가 굉장히 지금 현재 메타에서 컨트롤 덱 매니아들을 만족시켜주는 티어 덱으로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오늘 저와 함께 레니아워의 메타 읽는 남자를 오랜만에 진행을 해보았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패치노트 읽는 남자랑 메타 읽는 남자를 계속해서 꾸준히 업로드할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이번 메타 읽는 남자에서 여러분들이 이 덱은 안 다뤄져서 아쉬웠다라는 덱들 좀더 다뤄볼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레니아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쿠키 영상 전사는 왜 없냐 전사는 저티어의 황제예요 이거 레더 전설 이상 가면 전사 점유율이 1%가 안 되거든요 근데 전체 랭크로 보잖아요 점유율이 10%가 넘어 이 굉장히 기이한 덱인데 전사를 막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래요 전사 막는 방법에 대해서 짧은 가이드를 드리자면 전사가 쾌도시라고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퀘스트를 깨면 지는 거라 생각해 그 전에 명치 데미지를 많이 넣어놓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전사가 어그로 덱이라고 생각하고 막고 있으면 져요 그게 아니라 전사가 과거에 있었던 그 운고로 퀘스트 도적 있죠 퀘스트 깨면 이기는데 그런 덱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플레이하면 훨씬 할만합니다 전사 덱에 대한 덱 이해도가 낮아서 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티어분들이 전사는 어그로 덱이 아니에요 그거를 정확하게 알고 플레이하면 쉬운 덱입니다